한관이 들어오면 은 뭔가 바뀐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느냐 56년도, 66년도, 76년도, 86년도에 태어나신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상관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상관운이 들어오면은 뭔가 바뀐다. 바꾸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학생은 전과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변화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올해 신금 일간 분들이 상관해입니다. 신금 일간 분들은 임수가 들어오면 상관이 되는데 올해 이민년이니까 상관운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금 일간 분들을 보면 알겠네요.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주변에 이제 신금일간 분들을 좀 추려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세분을 한번 살펴보는데 자 한번 A, B, C로 나누어서 명칭을 정해서 알아볼게요 다신금일간입니다 신금, 신금, 신금. 일간이 신금 일간이고 올해 임수, 이민년 임수가 들어오니까 신금 일간에는 상관운이 되는 겁니다. 올해 이제 상관 해가 되는데 이분들이 진짜 바뀌었나 그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제 연간에 다 병화 정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정관이 있으면은 이제 상관하고 정관이 부딪히면 관이 탁 깨지니까 변화가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볼게요 A분은 로봇 개발 회사에 다니는 분인데 올해 시간 강사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좋은 케이스죠 여기 보면 이제 월지가 제격인데 제가 굉장히 강하네요 음료진 요런 걸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B분 비분. B분하고 C분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청관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세 사람 다 이제 태어난 해도 똑같지만 이 B분하고 C분은 특히나 청강까지 똑같고요 일지가 다릅니다 일지가 이렇게 일지가 다른 분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면서 보시면 되겠죠 B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 올해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 다른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일지, 비견, 일간이 강해지면서 뭐 행동도 당당하게, 과감없이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 볼수 있었고요 여기 지금 해수상관을 가진 시분 딴건 똑같습니다 딴 거는 비분하고 시분하고 똑같은데 이게 일지가 다르니까 좀 개인적인 성격이 많이 다를 거고 아무래도 일지상관의 경우에는 좀 불안도도 있다 했죠 상관이 그러니까 뭔가 일 처리할 때도 보면 과감하게 처리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고민을 많이 하겠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그만둘까, 이게 고민은 계속 있어서 왔고, 드디어 이제 올해 상관운이 들어오니까 그만뒀겠죠.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는 회사가 그냥 문 닫아버렸습니다. 회사가 외국인 회사인데 철수해버리니까 그냥 직장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딴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의 변화. 이것은 세 사람 다 똑같이 일어났지만, 격이나, 일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스토리가 조금 다르게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아 진짜 상관이 들어오면 바꾸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6년도, 66년도, 76년도, 86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 신금일간분 다른 일간 아니고 신금일간 분들은 올해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에 변화가 이미 일어난 분도 계시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바꾼다든지 뭐 학생들은 전공 바꾸고 전과하겠죠 어쨌든 자신의 현재 상황 유지하고 있는 형태를 변화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여러분 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상관이 들어왔을 때 신검일관이 어떻게 되는지 검정을 해보았습니다.